는인천공항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휴가를 얻어서 라오스로 갈건데 2014년도에 소청춘에 라오스가 소개되면서 가 인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지금 뭐 라오스가 또 가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고 이제 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나라 중에 한군데라고 해서 이제 저도 한번 라오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수화물 추석을 좀 맡기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버스에 비엔티안입니다 하늘이 너무 이쁘네 요 아침 시간에는 한 25도 정도 돼서 딱 좋은 날씨예요 어... 8시에 이제 밴을 타고 방비행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시에 이제 방비행에 이제 액티비티를 예약을 해뒀어요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이제 체크인하고 이제 액티비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방비 드디어 광생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가평 갔다 그래가지고 네, 정말 가평같거 같아요 <놀람> 지금 아침밥을 안먹어가지고 이제 아침밥을 좀 아니 뭐라도 좀 먹어야 될거 같은데 딱히 뭐 보이는게 없어 <놀람> 뭘 먹을까? 그냥 아무거나 먹어바게트빵이나 이런거? 여기가 TV에 좀 많이 나왔던거 같은데 네, 여기인것 같아요 아... 사바이디 <놀람> 비프치킨 베이컨 햄치즈 고소해요 고소해예 멜론 주스, o n j u i please. b e l o n e s 얘는 뭐야? 얘 뿌얏? 하잇! 어떻게 생겼어? 일단은 오늘은, 오늘은 하루종일 액티비티를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낼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골목 쪽이 사쿠라빠가 있는 골목이에요 액티비티 끝나고 와서 저녁 잠깐 먹고 사쿠라빠 가서 놀면 될것 같아요 나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짚라인이랑 버기카 타고 이제 운전하러 가서 라군 가는건데 어, 더 그전에 너무 더 빨리 시원한불 들어가고 야 근데 라오스 풍경이 진짜 비현실적이야 너무 오케이 okay. 이거 뭐 되게 못생겼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그린버기 투어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요 버기 운전을 하러 갈 건데 제가 또 버기카 운전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여기가 블루라곤 일입니다 저는 먼저 집라인을 할거고 집라인 끝나고 나면은 물놀이 하는걸로 듣던 대로 한국인이 엄청 많아 你去操來 m o v e o a h h 한 번도 없지. 일단 내가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라군 3를 올 때는 웬만하면 운전을 할줄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 길이 보다시피 되게 울퉁불퉁하고, 이게 내가 늦춰야 되는지 내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거 나 이거 다 담아 갈 거야. 있건데 아씨 생각을 못 하. 라구 수리 와서, 그건 지금, 액티비티 네, 할건다 했고, 음, 응. 여기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단 여기가 더 조금 더 정리정돈이 좀잘돼 있다는 느낌. 야, 비현실적인 풍경이다. 오늘 라오스 1일차를 좀 정리해보는 라오스 처음 와서 지금 느낀 거는 굉장히 풍경이 괜찮다. 풍경이 너무 좋고 이뻐요. 진짜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블루라고 이제 갔다 온 거. 블루라군 원하고 쓰리만 갔어요. 블루라군 원은 사람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제일 많다. 저는 거기 이제 뭐, 발도 안 담갔어요. 블루라고 쓰리는 네, 예상했던 대로 일단 사람이 없고 그리고 놀기 좋아요. 아무튼 아, 사실 좀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사쿠라빠를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끝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마찬게릴라 견뎌야 고 터지게 하라